자, 두 번째 TV는 우리가 나이별로, 이거는 현재 시점이다. 현재 시점에 운세 상담하는 것이다. 자, 나이별 현재 시점에 운세 상담한다는 것은, 나이는 천차만입니다.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갖고, 저 나이가 되는 어른일 때까지. 그제? 그것이 우리는 계속 바뀌잖아. 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 아홉 개 주기가 있다는 거다, 그죠? 우리는 보고 있냐면 해운이 해운이 우리는 아홉 개 주기로 돼 있다. 그렇잖아요. 구 네. 우리는 구십팔로 돼. 평생운은 한개 운으로 돼 있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해운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운에는 각각의 주기에는 각각의 주기에는 우리가 다고 온 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해야 할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그제. 아기 때는 뭐할까 건강하고, 그제. 학교 다닐 때는 어떨까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응. 결혼할 때는 어떨까 연애 잘하고, 또더커갖고 <웃음> <웃음> 결혼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직장을 잘 되는지 사업을 잘 되는지 할 것이고 나이가 더 들면 으 우리는. 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나이거 두들면 우리는 건강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DB는 정말로 복잡한 거예요 자, 아홉 개의 주기가 있는데다가 그에 타고 온 일들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옆에 하나하나 상담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이 생기실 때는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해라.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라. 몇 살까? 몇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라 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도 이 시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을 다 풀어놓은 거야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아래로 이전과 이후를 나눠 가지고 9년 단위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각각의 시기 주기, 시기, 까지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착 풀어놓은 거야 그런데 딥이 만드는데 내가 엄청난 고육을 치른거죠 그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사람은 일단 주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제 그러면 이 시기가 이게 해운들이 쭉 나와야 되겠죠 그제 해운들에 따라갖고 하는 일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제 요런 일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연애를 못해서 연애 시점에 가면 연애를 못해서 이렇게 결혼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일래서는 어떻게 취업을 해도 이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설명은. 자 이때는 우리가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사람도 있,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웃음> 자, 열을 되게 되면, 취직을 하려고 취직 안 돼서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묵고 살기도 그렇고, 누구 말타어저좀 잘못해갖고 돈이 없으니까 치고받고 사면, 부부끼리 치고받고 사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자 말자 할 수도 있고, 이혼해갖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똥찜도 또, 어,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 사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 복잡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니? 그러면, 어릴 때는, 엄마가 어떻게 이것도 분수법 뭐 엄마가 보게 되면 자식들도 보고 싶잖아 그지 그럼 자식 들은 자식이 맞춰야 돼 지금 공부할 때면 공부할 때 맞춰서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가고 뭐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할 때면 태어나면 태어날 때 엄마도 고생이 많은 거야 그러면 엄마도 이것을 대충 알아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는 복잡하겠노 나이, 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받을 가치 있겠지. 그거 막, 그게 돈, 돈 5,500이니, 아까 뭐, 그거 안 보는 거고, 그거 가서 막, 넌말 듣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별로, 현재 시점에 따라서, 자기 해운에 따라갖고 이렇게 쫙 펼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는거요 이거는 막, 완벽한 논리로 풀고 학문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놓은거요 누구 올 오면 아니 똑같은 나이때 오더라도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막 가져올거잖아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 이 오는 것을 대충이라도 큰 분류로도 다 풀어놔야 되는거야그요 그러면 한눈으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다알수 있는 거야. 아, 여기서 이때는 요거 하지 마야 되고, 이때는 해야 되고, 이때는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요 선보로 열심히 가야 되고, 이런 것을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애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아, 이때는 잔소리해서 안 되겠다. 공부가 안될인가 없다. 그럼 공부 못 해도 좀 참아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지 공부 잘될 때는 어떻게? 열심히 시켜야 되고, 아니? 이것이 멘토링 하는데,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갖게 있는 거다. 같이 있겠지? 그럼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겠노? 자, 예를 들게 되면, 남자가 그래프만 생각해도 나이는 치우고, 아홉 개에 아홉 개, 9개, 그치? 여자도 아홉 개에 아홉 개, 9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복잡하겠노? 그러면 이 개발하는 그 가정도,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뭐 내가 설명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갖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지만 말로는 쉽게 잘 풀어낼 수 있어요. 다른 건다 쉽게 보면 풀수 있는데 이것을 디비해 갖고 일반 사람이 빨아볼게 만들라 하는 만드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그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좀이어갖고 채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이 세상에 유일한 거잖아. 유일무일한 거잖아. 유일무일한 거. 자, 이것이 우리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푸는 거야. 평생은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푸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나이 때, 그럼 이것을 앞뒤로다. 이. 앞뒤 합쳐가지고 9년 단위로 이것을 풀어난 거요 그렇게 내인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상담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이. 그리고 상담할 때 뭐, 이거 갖고, 하는데 오천 원라 하면 충분히 내. 막 타로 카드 하는데도 오천 원인데.